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검이랑 이런 방패를 접어 볼 건데, 이 검은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검이 될수 있고, 그리고 이 방패는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인간형 캐릭터가 있다면 잡을 수 있어요. 이걸 접을 때는 이거에 한 장, 그리고 요거 아니 요거는 두 장이고, 요거는 한 장, 여기에도 한 장이고. 요것도 방패도 한장이기 때문에 총 다섯 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다섯 장을 다 준비했고요 그러면 이 날부터 하나 접어보도록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날을 접어볼게요 원하는 색깔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두고 네모를 접을게요. 꾹꾹 자, 그리고 다시 펴주고 대문을 접을게요. 자, 반대쪽도 그리고 가운데 선에 맞춰서 위쪽을 세모를 접어줄게요. 그리고 이 다음에 반대쪽도 아니 반대쪽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줄게요. 자. 이렇게 다시 펴 주고 요 부분에서 음,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핀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접을게요. 여기가 교차되는 선이 생겼어요 요렇게 요런데 여기 부분을 아니 요쪽 이쪽에서요 부분을 피지 않고 여기서 자 대문 접기를 또한번 해줄게요 이제 다시 대문을 펴주고 그리고 여기 대문 접은 이 선에 맞춰서 한번 다시 또 거기에 맞춰서 접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는 여기를 아까 대문 접었던 만큼 다시 여기 부분을 여기를 올리는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접어줘 반대쪽도 똑같이 그러면은 위쪽 이 바깥쪽 날은 완성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날의 안쪽 부분을 접어야겠죠 날의 안쪽 색깔은 저는 주황색깔로 할게요. 노란색깔도 이 주황색깔도 똑같이 한번 접어 줄게요. 네모모 네모 접고 대모 양쪽 다 접어 줄게요.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 부분을 또 똑같이 세모를 또 접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한번 대목을 접는건데 여기도 한번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다음은, 여기도 똑같이. 좀는 그런 건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접고. 그 여기는 그냥, 그냥 이렇게 접고, 이거를 뒤집어 놓은 거요이 상태로, 여기 안쪽으로 끼워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반대쪽도 넣어주는데, 이렇게 됐죠. 여기 부분에서 위쪽에 이렇게 여기가 하나, 한 겹이 더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요거를 집어 넣은 다음에, 이거를 내려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날이 완성 날이 완성이 돼요. 옆. 반대쪽. 그리고 여기 부분은 안쪽으로 살짝 접어줄게요. 날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손, 이 중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접어볼게요. 방석 접기를 해야 하니까 일단 네모를 접어줄게요. 다시 펼치고 또한번 네모를 접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방사 접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네모 선에 맞춰서 전부 접어주는 걸 방사 접기라고 해요. 뚜껑 눌러서. 자, 요거를 또 뒤집어서 한번더또 방석접기를 해줄게요. 자, 이런, 이거는 동서항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한번 방석접기를 뒤집어서 해줄게요. 요 중에서 한 개만 이렇게 펴줄게요. 꼭 나무 같아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기로 넘겨서 여기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여기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손잡이를 접어볼게요 손잡이도 아까 접은 이거랑 똑같이 방석접기를 똑같이 해줄게요 자, 네모를 접고 이 다음에도 또핀 다음에 다시 네모를 또 접어줄게요 네모를 접었고 이제 핀 다음에 방석쪽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방석 접기를 했고, 또 뒤집어서 한번더 접어줄게요. 이걸 또 뒤집어서 한번 더, 동선 능독이 됐지만 한번 더. 그리고 또 뒤집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펴줬어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은 여기와 여기를 똑같이 접어줄게요. 그리고 반대쪽 여기는 접지 말고 여기 부분은 다시 이렇게 피고또 펴서 여기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접고 다시 내린 다음에 뒤쪽을 다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있는 부분들을 뒤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여기를 여기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다 요걸을 넣어줄게요. 다 넣었어요 이 다음엔 반대쪽도 똑같이 넣어줄게요 다 접었어요. 그럼 이렇게 손잡이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방패를 접어볼게요. 방패는 처음에 이렇게 네모를 접어줄게요. 하은 색깔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네모를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접었다면 여기를 또 세모모양으로 접는데 끝까지 접지 않고 약간 간격이 있게 여기가 선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는 약간 다르게 돼있어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뒤집어서 여기를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핀 다음에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또한번 접어줄게요 그리고 요거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은 끝부분을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그러면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됐으면은 이, 이런 이 방패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요만큼 내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접은 데를 다시,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이렇게, 까지 접어줄게요. 여기가 만났어요. 요걸, 여기 부분을,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가 손잡이에요. 여기서 요 부분을, 손잡이까지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어줬다가 펴주면은 더 이쁘게 접혀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방패 완성! 이것들을 합체하는 방법은 여기 부분을 여기 뒷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을 펼쳐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보이지 않게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열어서 이 아래쪽 부분은 여기로 들어가게 하고 여기 부분은 빠져나오게 이러면 은 여기는 합체됐어요. 이제 손잡이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크기가 맞지 않는다면 여기 부분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면 은 안쪽으로 잘 들어가요. 이제 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검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방패도 여기 이렇게 되면 은 검과 방패는 완성!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좀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와 볼게요. 안녕!